이럴거 얼마나 요 재료는 고급으로 가격을 따게. <웃음> <왜 이렇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한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떡볶이집 빙수야를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먹으러 가는 건 아니고 예약을 하러 갑니다. 근데 예약 지금이 12시가 넘어가지고 예약이 다 찼을지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화를 드렸었을 때는 일단 오늘 문은 안 열고 예약할 수 있는 공책만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빙수야를 꼭,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꼭 먹을게요. 눈이 와요, 눈 눈을 뚫고 가는 중 <웃음> 눈을 뚫고 가는 중이뭔 소리야? 뭔가 궁금해, 어디 가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본 길이야 뭔가 유튜브... 오, 여기다! 이수 왔어요 마감... 왜요? 했다 마감이 안한 거겠지? 이거 맞겠지? 맞자 010 와눈 진짜 많이 온다. 우와, 눈 진짜 많이 와. 안녕, 내일 보자, 내일 올게요. 과연 될까면시를하시우가서시원한아서리시노아 no. 네, 그낚게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어를 하면서, 요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달달있어요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름맛맛어 아, 어디로 가야 하오? 드디어 먹으러 간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아 계세고 싶은데. 고 너무 말만다 감사합니다. 맛있네가 자, 안녕하세요. 국물 주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맛있다. 자, 먹다모자다 맛있다. 맛있다. 얘기해주세요. 자, 있 쪽으로. 다 맛있다. 맛다아있다맛감사합니다 이거 치즈 가다 마요네즈, 케첩. 어있다다맛다 맛있다. 다다다 해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있어요. 음. 음. 음. 아 있어요 왜? 음음음음음아 이사들 복숭아 먹는 걸로 어? 맛있어 있어 우동이다 어? 응. 우동이야? 음. 이응이기총만 따로 사어 갈대에 먹. 사줄게 <웃음> <웃음> 오늘 사사줄기 만들어 먹 갖게 줄게 네. 딸기를 사네 꽃게를 따 달러그 다음에 딸이 생각하는 거에 10배 설탕을 넣으면 와 꿀팁이다 그러면 딱 그만 나 손맛인 가 어? 배손으로 주물러야 돼다 음. 됐다 한 번만 도와줘 어. 자와 대박 <웃음> 어, 어, 이거 마감이야어이니 저기 행에서 진짜 실물 대박 진짜 뭐야. 썸네이다 썸네일이다. 자, 썸네일이잖아, 썸네일. 썸이렇게 하면, 오, 와진 진짜. 와, 진짜, 맞다. 맞다. 반대, 진짜. 오, 진짜. 미다 <웃음> <나도> 지금... <웃음> <웃음> <웃음> 와 맛있어 짱 맛있어 오 완전 달달해 타이달 빙수집 빙수 응? 빙수집인데 빙수 먹고 있어 빙수집 빙수집 와 요즘 짱 맛있어 응 근데 그래, 엄마는 그래, 안.. 근데 엄마는 안들어오고 응, 감자 고 음. 어요 아, 네, 오. 만 봐봐 형몇 살이지? 슈? 참아는데수래 빙수를 안 먹고 만고이만 <웃음> 어? <또 포기만 웃음> 먹고 기하러 바꾼다 이러면 <웃음> 먹어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잘해요 <웃음> 천천히 먹어야 돼 빨리 먹으면 오, 아저씨 막아 먹을 거야. 여기 막딱 내지만 해야 손님 들아 천천히 먹어야 돼와아 <웃음> 감사합니다 초코볼이다 <웃음> 아, 예. 또가 딸기 진짜 많네 하루누하아이 할거야 자. 근데 이 시간에 먹어도 돼? 아니 이 여기는 딸이 더 먹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아들, 딸다 키워갈 니 딸이 잘하더라고 나도 쌀 먹고 싶어, 나 지금. 나이 살면이고 착하고. 어, 그렇지. 어? 이런 해. 우와. 우와. 어허이괜찮아야 어, 어, 어. 어, 아들 떡볶이 먹어라. 만 <웃음> 용기가 안 나? 용기 한번 <웃음> 말도 오, 안 하고. 식사, 어? 아니야? 어, <웃음> 아니야 야, 맛있어. 어, 아니야. 기만 어, <웃음> <웃음> 어, 더. 기있 아, <웃음> <웃음> 아, 아, 어? 아니 주면 되지. 이거. 얼음 좀아 얼음 그까내 아. 기는 너무. 아 빙수 포장돼. 와. 와. 감사합니다. 로 새로운 시장 아, 몇 번째야? 세번째네아 <웃음> 근데 제로는 게 떨어지지가 않아 얼마나 나요재료는 고급으로 음. 가격을 게아 아, 네. 이렇게 아저씨가 많이, 음. 진짜, 아저씨가 많이 주는 게 아니야 자세 하는 게차 다른 집이 적게 주는 거데 진짜 잘못 10년만에 진짜 한번줘봅다아 진짜 안 좋은데? 한국 왜하시지요 한국으로 래아도 줬잖아 와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이런 거 좋아하니? 근와 <웃음> <진짜? 웃음>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아, 마. 사하니다감사니까감사합니니다감사합다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거사합니아감사 예! 소금, 과자다 챙기고 어? 어? 만원이야? 떡볶이 눈물이? 진 만.. 원 어, 만원.. 아, 진짜 아, 만만원 아, 대박.. 어.. 만원 많줘 진짜 아니.. 수 어? 싸줘? <웃음> <웃음> 수천원이 <빙수 웃음> <빙수 육척하러 웃음> 아니야 빈수다 <웃음> 줬잖아 동시집이야. 동시집이라 맛있어서 서비스하고 준양심이찔려서 너무 양심이 찔려 아저씨가 받을 만큼 받는 거야. 나중에 아, 나 성공해서 열 배로 드리러 와야겠다. 아, 진짜로! 야, 오지 마! 성공하면 성공을 즐기고 혼자. 아니요. <웃음> 성공을 즐기게. 다 챙겼죠? 어, <웃음> 뭐. <웃음> 감사합니다. 인사에 만든 동 y e a 아, 치우지 마! 어떻게 해야 치우지 마! 그냥 내비두면 돼! 네? 아, 치우지 마! 진짜 치우지 마! 이거 비싼 거좀 챙겨봐! 우리 네. 집에 삼각대 4개나 있어, 이거! 아,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유튜브 찍는 애들 왜 저거랑 가져가는 거야? 생각해! 자, 어, 다음은! 아저씨가 감사하죠! 다음에! 아, 성공해서 네. 아, 아, 오지 마!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뭐 렌즈 짱많아! 최고다, 와! 와. 이야. 튀김 남은 것도 싸주셨고 네, 떡볶이도 싸주셨어요! 이만큼 싸주셨어요, 이만큼! 짱 많이 싸주셨어 떡볶이 원래 얼마 안 남았었는데 엄청 많이 싸주셨어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